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 또 다른 보혜사의 정체 오늘의 주제는 또 다른 보혜사의 정체 보혜사의 정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보혜사와 관련된 성경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요한 일서 2장 1절 요한 계시록 22장 16절을 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한그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오늘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성경에 자신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부르는 별칭 40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찬송가를 보시면 신천지인들이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이만, 예수님의 육체, 재림 예수의 육체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와 천국 182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교주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지창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목자 이만희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 약속의 목자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이 시대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긴 자가 이만희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된 이긴 자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실상에서 이만희 교주는 편지를 보낸 발신자이고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편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긴 자는 이만이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면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긴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한번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면 이긴 자가 딱한번 나오는데 이 이긴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구원자,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신천지의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는 천사인데, 이네 사자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그리고 길예비사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길예비사자격한 목자로 세례요한격 목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신명기 18장 22절을 가지고 종교사기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이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과 사도행전 3장 22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 남는 사람 이 생명나무가 이만희이고 이 생명나무 조직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증인 홍종효 이만희 계시록 12장에 나온 망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언자 사명자 이만이 생명록의 저자 이만이 2000년 동안 봉함된 성경의 인을 뗀 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도새 요한 이만이 편지를 보낸 자 이만이 책 받아 먹은 자 이만이 감추인 만나 흰돌 이만이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이 백마가 나오는데 이 백마가 예수님이 영이 이만, 이만이 육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치는 천사가 이만, 이만이의 육체, 혈창, 망국을 통치하는 자, 심판권을 받은 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팔, 일곱째 마지막 나팔, 수 이만이, 대접, 첫 번째 대접 이만이, 어린 양의 신부, 해, 달, 별에서 해, 목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에 창설자 이만미 밀한대, 보리석대에서 미란대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감남류, 기름 파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교육하는 자가 이렇게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큰 우박 이만이, 충진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자 이만이, 책과 함께 지팡이 받은 자 이만이, 천사와 수차례 실상도 보고 문답한 자 이만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싸워 이긴 자 이만이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이 새 하늘 새땅새에루살렘의 창시자 이만이 계시록에 보자가 나오는데 이보자가이만희의 육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새 노래 이만이가 증거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의 실상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의 내용이 이만이를 가르킨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생 불사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상담을 할 때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서 상담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만희 교주가 직접 써놓은 책을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책, 자료, 사진, 앨범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말 바꾸기를 계속합니다. 말 바꾸기를 계속합니다. 최근 2022년 8월 12일에 대법원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내 집행유예 5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법 부분은 무죄이지만 횡령 관련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는데 신천지에서는 횡령 부분은 말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법 부분에 있어서 무죄라고 무죄 부분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물타기라고 합니다 참기름에 물을 타서 이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냐 가짜 참기름이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상담을 할 때는 신천지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을 기록한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을 다 기록한 다음에 신천지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도 없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증거 자료도 없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천사를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은 하나님도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고 천사의 영도 성령이고 순교자의 영도 성령입니다 내 생물도 성령입니다 일곱 영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악령을 제외한 모든 영적 피조물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인들의 머릿속에 기록된 성령은 천사라고 신천지인들이 이해하는 성령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천지 교리나 신천지 강사들이나 이만희 교주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이 개념이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이 보혜사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인들이 성령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성령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성령 거룩할 영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착한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이고 선영입니다. 신령할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천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말하는 성령은 피조물 천사를 의미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천지인들과 이만희 교주는 성령 하나님이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 이 피조물 천사가 성령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 이만희 교주가 출판한 천지창조 신천지의 교리서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만희 교주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주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신천지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신천지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서 어떻게 종교 사기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에게 그리고 신천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종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제시, 출처, 천지창조 412쪽에서 19쪽의 내용, 이만희 씨의 기록입니다. 신천지에서 출판했고, 2007년도에 출판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는 신천지의 교리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천사나 인간의 영을 성령이라고 기록한 성경구절은 단한곳도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사기를 치는지 천지창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도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외치지는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듯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듯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듯 종교사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 어떤 인간이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육체를 들어 인간의 육체를 들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이 육체를 들어 육체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약속한 목자 안에 거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약속의 목자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언약하게 한다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진리의 성령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 안에 거하며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진리의 말씀 열린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는 천사는 그 책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는 천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왔다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그 책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고 요한에게 대언하게 하셨다 책을 가지고 온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책을 가지고 온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결코 성령, 성령 하나님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는 성령이 될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피조물이라는 영적 피조물,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받은 요한은 그 책을 받은 새 요한 이만이는 보혜사 성령의 대언자인 약속의 목자이다. 즉이 약속의 목자는 이만인은 사도 요한의 자격으로 오는 목자이며 또한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12장 애연된 이긴자이다. 남자아이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그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그가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2장 3장과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된 이기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이 산의 아이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긴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와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된 남자아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종교사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고 자기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천사의 지시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천사의 지시대로 종교사기입니다.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지시대로 천사의 지시대로 이만희 교주의 종교사기수법입니다 자 이만희 교주는 천사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고 보혜사는 천사다 진리의 성령은 천사다 보혜사는 천사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천지창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 청년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1년 이상 성경 공부를 하고 신천지에 입교한 이유가 신천지가 성경적이어서 신천지에 입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에서 배운 성경 근거구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또 다른 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신천지 이만희의 주장 근거제시 출처 천지창조 412쪽에서 419쪽 내용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천지창조를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과 약속의 목자 본문 근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일서 2장 1절 계시록 10장 보혜사란 무슨 뜻인가?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또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은 다른 것인가?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약속의 목자는 무슨 관계인가? 먼저 보혜사 뜻을 알아보자 번역된 원문의 뜻은 곁에서 도우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은혜은 보혜사는 스승 은혜로 가르치는 스승 원문의 뜻과 같다 할 것이다 원문의 뜻과 같다 할 것이다 원문의 뜻과 같다고 할 것이다 보혜사는 영이든 육이든 간에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혜사는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혜사는 다릅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혜사를 주장하면서 은혜로 가르치는,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한자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는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보혜사를 원문의 뜻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성경헬라어성경을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말장난을 하는지 어떻게 종교사기를 치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과 다른 존재이다 구약에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한 목자를 택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시다 약속대로 오셔서 한 목자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 이후에 인간 세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창세기 6장 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떠나시고 120년 후에 노화의 홍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떠났다는 식으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 이런 주장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목자를 선택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으며 성도들을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언자로 또는 보혜사라고 하셨다. 요한 1서 2장 1절 나나주 참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대언자인 것처럼 이만희 교주도 대언자고 보혜사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나의 아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함을 받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은 십자가 희생물 죄물 대속물로 택함을 받을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목자 인간을 택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목자 인간을 선택해서 아들을 삼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입장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로 택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금 인간 예수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이 다른 보혜사는 영을 말하는 것인가 육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영과 육이두 가지를 모두를 포함한다 이또 다른 보혜사는 영을 말하는 것인가 육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신 보혜사는 영과 육이두 가지 모두를 말한다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이 보혜사가 0인지 6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금 0과 6이두 가지를 모두 말한다고 하는 이 주장은 거짓말이고 종교사기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만이 주장처럼 이 보혜사를 천사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 보혜사가 천사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천사와 게시록 10장에서 책을 준그 천사와 이만희 교주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천사와 이 만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 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만이 교주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하니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많은 목사님들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리고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천사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은 인간의 눈에 나타납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천사는,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인간의 눈에 나타났다. 인간의 눈에 보인, 인간이 볼수 있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존재였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천사는 이만이는 너희를 아나니 천사는 이만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육체 안에 계속해서 있겠다라고 이만니가 예수님의 제자들 육체 안에 계시겠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역사할 사람을 택하게 된다 천사는 이 땅에 역사할 한 사람 이만이를 선택하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이 목자가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이며 이 땅의 보혜사이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인간 약속의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보혜사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보혜사 성령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가르치고 대언하며 성도를 은혜로 보호한다. 신천지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혜사 천사가 이만희 교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계시록 10장에 이 천사의 영,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영 그리고 세 요한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지금 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다른 보혜사는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 곧 재림 때 하늘에서 오신 오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천사의 이름으로 오신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과 이 보혜사는 한 존재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보혜사는 한 존재입니다 영의 보혜사, 육의 보혜사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의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육체 이 만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 분을 보내겠다고 하셨지 영의 보혜사도 보내고 육의 보혜사도 보내겠다고 한 성경 근거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종교사기수법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에게 이만영이 예수님의 영인지 천사의 영인지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에게 이만영이 천사의 영인지 예수님의 영인지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그런데 영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는가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영은 사람을 택하여 그를 대원자로 삼아 역사하게 된다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예수,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육체 이만희 교주의 육체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이만희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확인한 것처럼 이 보혜사 진리의 영 천사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를 들어쓰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교주의 육체를 들었는 영이 예수님의 영인지 천사의 영인지, 천사의 영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희 교주를 들었으면 이 영은 악령, 사탄의 영, 사탄 마귀의 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과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것 결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와 함께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만희 교주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개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해석의 오류를 보면 이만희 교주는 결코 개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는 개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에게 이만 영은 예수님의 영도 아니고 천사의 영도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 신천지인 여러분 천지창조 412쪽에서 419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 천지창조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천사가 임하였고, 제자들은 천사들을 받아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역사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영이 천사의 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영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 천여귀신 총각귀신 1930년대 생인 이만희 교주는 유교사상 천여귀신 총각귀신 죽은 홀령이 인간 세상을 떠돌면서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 생활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인격,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존중해서 나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탄, 악령, 타락한 천사 이 마귀는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마귀, 악령 사단의 쫄개,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천사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노아의 홍수때나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의 육체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도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외치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듯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들어 역사하듯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약속의 목자 이만희 교주의 육체 안에 거하며 말씀을 대언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진리의 말씀 열린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오는 천사는 그 책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고 요한에게 대언하게 하셨다 책을 가지고 온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속인 겁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책을 가지고 온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창조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책을 가지고 온 천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그 책을 받은 요한은 보혜사 성령의 대연자인 약속의 목자다. 즉, 이 약속의 목자는 사도 요한의 자격으로 오는 목자이며, 또한 게시록 2장 3장과 그리고 2장 5절의 사내아이 이긴자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안수받고 자기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새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새 요한은, 새 요한은 신천지의 실상으로 보면 요한지파장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요한집파장이새 요한이지 이만희 교주가 새 요한이 아닙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게 된다 예수님의 지시입니다 천사의 지시가 아닙니다 지금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이만희 교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신임으로 사람을 대언하는 나팔로 삼아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된다 천사는 신임으로 사람을 대언하는 나팔로 삼아 그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된다 천지창조에 있는 내용 신천지인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천사는 신임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피조물 천사가 결코 신이 될수 없습니다 신은 참신은 창조주 여호와 만이 신입니다 이 천사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이 성령 천사가 신임으로 사람을 대원하는 나팔로 삼아 그 사람 안에서 육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일,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천사가 예수님의 대원자이므로 하나님의 대원자 선지자는 예수님이지만 천사가 예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도 천사를 천사의 영을 받은 사람 이만희도 대언자가 되고 그는 대언하는 보혜사가 된다 이만희는 대언하는 보혜사가 된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가 주장하는 인간 보혜사 육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보혜사 성령이 천사가 그 속에 이만희 육체에 들어간 그 목자도 천사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만희 교주에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함께하는 영이 예수님의 영인지 피조물 천사의 영인지 피조물 천사의 영이 다른 피조물 인간의 육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보혜사 성령은 요한 요한 사도 요한의 자격으로 온 요한을 자격으로 온약속구 목자에게 계시록의 요한을 새 요한으로 해석하는데 새 요한은 열두 집화장의 요한 집화장이 새 요한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결코 새 요한이 될수 없습니다 실상은 조작된 종교사기라는 겁니다 요한은 종들에게 말씀을 대언한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에게 보혜사 성령은 목자에게 목자는 너희에게 알린다.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영곧 그가 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이만희 교주에게 보내주겠다. 이만이 교주에게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은 악신이든 성신이든 간에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게 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된다. 신은 육을 들어 말하고 육은 신의 말을 받아 대언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의 말임을 알수 있다. 여기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은 악신이든 성신이든 간에 신은 악신과 성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비유풀이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론을 배우고 성과 악의 구분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악신은 사단이고 성신은 하나님이고 악신 사단의 말을 비진리를 받은 거짓목자 성신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참목자 알곡과 가라지 진리와 비진리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사단을 악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신이고 사단은 악신이다 하나님과 사단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교육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은 요호와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피조물 이 사단에게 사단은 악령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결코 사단은 신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만이 교주는 이 타락한 천사 피조물 사단을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이만희 교주의 등 뒤에서 이만희 교주를 이용해서 이 타락한 천사가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사단이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이 피조물 사단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신은 악신이든 성신이든 간에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게 된다. 그 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된다. 이만희 교주는 지금 이 타락한 천사 이 천사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은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영적 피조물입니다 결코 신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은 악신이든 성신이든 신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뿐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은 결코 신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지창조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때인 오늘날 성도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천사가 대언자로 삼은 이만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사가 대언자로 삼은 이만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한이 진리의 성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천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천사를 성령 하나님을 천사로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종교사기이고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과 하나된 약속의 목자는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가 성경을 통달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 시온 기독교 신학원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천사가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게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달하여 가르치고 있다 천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신천지인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10절만 읽지 마시고 고린도 전서 2장 11절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전서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통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격을 통달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달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만희 교주에게 종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만 읽지 말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천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친다는 것은 성경을 통달하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며 반증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성경을 통달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신천지에서 시험을 친다는 것은 성경을 통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인들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종교사기이고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없는 곳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 천사가 없는 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 이만희 교주는 이 진리의 성령이 천사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성경해석의 오류이고 종교사기입니다 천지창조 412쪽에서 419쪽 내용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성령 곧 그가 보혜사 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의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둥갑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등 뒤에 숨어서 이만희 교주를 조정하는 사탄 악령 타락한 마귀 사단이 천사로 둔갑해서 악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에게 임한 영은 천사의 영도 예수님의 영도 아닌 타락한 악령 사단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교도소에 왔다갔다 하는 것 횡령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22년 8월 12일 이만희 교주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횡령 및, 감염병에, 횡령 및, 횡령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원 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신천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고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 부분은 무죄로, 그리고 횡령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는데 신천지에서는 감염병 감염, 감염병 감염 예방법 위반 이 무죄라고 이 무죄 부분만을 강조해서 마치 이만희 교주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입니다 그리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집행유예 5년은 낮은 형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형벌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여기에 집행유예가 마치 무죄처럼 말을 하는데 집행유예는 유죄입니다. 유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결과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 예수님의 영에 임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 선령은 다릅니다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은 천사, 피조물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천사를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 악령은 인간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성경을 통달했는데 왜 시험을 치는가? 성경을 통달하지 않았다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가짜, 거짓말, 종교사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내겠다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0편, 104편 30절, 그리고 욕기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또 다른 이 보혜사가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